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길성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팔이 아플 때, 어, 팔 이렇게 하시면, 사실 팔과 관련된 통증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어, 물론 뭐, 이제 팔이 아플 때 어깨가 되는 동영상들, 다양한 동영상이 올려놨는데, 어, 제가 이렇게 보고받기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팔의 통증들, 뭐,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여기 팔, 또 이쪽 팔도또 새끼손가락, 뭐 팔꿈치, 어깨 앞부분, 뒷부분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통증들을 갖고 계셔서 너무 다양한 형태의 통증들을 갖고 계셔서 이제 우리가 자바로 운동법을 해야 되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걸 못 하셔서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몇분 계신 것 같아서 좀 새로운 형태, 약간 새로운 형태의 팔 운동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자 이거는 뭐, 500ml 물병이고, 자, 이거는 1.5L 물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팔 운동을 할 때, 뭐, r 운동이다. 뭐, r 이도 되고, 물병도 되고 이제 힘이 드시는 분들 이건 1 5리터 물병이에요. 어, 힘이 드신 분들 500ml 물병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또 이렇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 저도 그냥 예전부터 그냥 조금 늦게 뜨고 있는데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가끔씩 어깨가 아파요. 어깨가 아프고 팔뚝도 가끔씩 이쪽 이쪽이나 이쪽이 조금 아플 수도 있고 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이하나있는데 우리가 어떤 식에도 이렇게 이렇게나 아, 요거는 약간 다른데, 요거는 약간 다른데 이렇게 이렇게 주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글을 쓴다, 컴퓨터를 한다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근육, 그 그러니까 피가 안쪽으로 몰리는 어떤 그런 형태의 운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손에서 이팔 안쪽 어깨 쪽으로 올라오는 혈관 쪽으로 더 이제 강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통증이 오죠 이제 승모근도 통증이 오고 근데 이걸 자 이쪽의 반대말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자 이쪽의 반대말은 밀어주는 쪽에 밀어주는 운동과 당겨주는 운동 당겨주는 운동이 균형이 맞으면 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통증들을 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여러분이 이제 자발 운동을 하실 때,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이렇게도 하시고, 뭐, 하여튼, 이렇게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형태도, 뭐, 이렇게, 이렇게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 어. 근데 이거 전부 다이게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운동법이에요. 대부분. 다. 이거 외에는, 이거 외에는 거의 다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운동이에요. 그죠? 그, 어. 여태 보면, 이제 끌어당기는 느낌의, 끌어 당기는 운동의 느낌이 아니라, 좀 밀어주는 느낌의 운동. 밀어주는 느낌의 운동을 하면, 여러가지 형태의 좀그 어깨 통증이나 팔뚝 통증. 그러니까, 이 바깥쪽 팔뚝, 손 위에 여기 팔뚝의 통증이 많이 해소가 돼요. 실질적으로 치료가 되고, 이런 운동과 여러분 자바라 운동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고정관념은 좀 갖지 마셨으면 좋겠고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좀 생각을 안 해보면 잘 차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깨가 한 번씩 아플 때는 이 동작을 하면 어깨가 더 아파져요. 이 동작을 하면 어깨가 더 아파지고 어떤 때는 이 동작을 하면 또 어깨가 또더 아파지고 또 팔뚝도 더 아파지고 어떤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깨 근육을, 그, 해부학, 해부, 해부도를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어깨 근육이. 막, 아, 이렇게 겹쳐 있기도 하고, 큰 근육, 작은 근육들. 그러니까, 이런 근육들이 원래 어떤 형태에서, 이제, 피가 너무 과다하게 공급되거나, 부족하게 되거나, 근육을 어떤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부분을 적게 사용하게 되면, 이제, 불균형이 초래되면서, 신경을 누르기도 하고, 뭐, 통증이, 여러 가지 형태의 통증이 나타나는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 어깨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팔뚝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방법, 뭐, 이론적으로는 좀 무시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 하면, 물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아,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면 이쪽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팔을 이렇게 밀었다가, 후, 자, 팔을 이렇게 밀었다가, 후, 슬슬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미는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 이제 어깨가 아플 때는 이렇게 병을 똑바로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약간, 근데 기울여서, 자, 세요 자, 이렇게 해도 자바라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자바라 운동은 이 다리 동작과 팔 동작, 머리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잡아라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다리 두번 들어주고 왼쪽 다리 두번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해주는 게 잡아라 운동이죠. 그렇죠? 아, 한 10분에 한 번씩 정도 해주시고 자, 팔 동작을 옆으로 이렇게 후, 자, 병을 옆으로 누, 눕히거나 오히려 바닥을 위로 이렇게 좀 들면서 자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면 어깨 통증이나 이렇게 이 팔뚝 쪽에 근육이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 통증이 줄어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증이 덜하다는 라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걸 약간 젖혀서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어, 자발 운동을 하면 일단 관절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후 자,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젖혔어요, 이렇게. 병을 똑바로 세우는 게 아니고, 약간 뒤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해보실 수 있어요. 팔을 뒤쪽으로 이렇게. 이것도 자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팔을 흔들어주는 것 자체가 바람을 불면서. 자, 이렇게. 자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경각골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면서 이쪽을 하면 너무 아프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뭐또 아프다고 너무 안 해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인데 일단 아픈 부분들은 조금 그 하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 아픈 부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괜찮은데 자 어깨나 이 팔뚝 쪽이 심하게 아프실 때 운동 방법 을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못 하실 경우가 이제. 어, 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목격을 하게 돼서 보고를 받게 돼서 아 이분들 어떻게 운동을 시켜야 되나 고민을 자꾸 하게 돼요. 이분들 운동을 안 하면 가스가 안 나오고 폐가 자꾸 떨어지고 소화불량이 자꾸 시작되고 이러니까 막뭐 답답해 하시는 그 부분들이 제가 막 느껴지고 그래서 대체 대체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이 이 바깥쪽 라인을 근육을 안쓰면서이 안쪽 라인의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 이 바깥쪽 부분이 이제 좀 부담을 덜 느끼게 되면서 점점 이쪽은, 안쪽은 강해지면서 이제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자, 미는 동작입니다. 이게 오늘 동영상의 핵심은 후, 자, 밀고 꽉 이렇게 한만 주고. 자, 자 제가 동영상 보고 웃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웃음> 계시던데 댓글 나는 거니까 제가 봐도 웃깁니다. 제가 봐도 웃기는데 근데 웃기는 둘째치고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 하셔야 되니까 전들 뭐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자 누워서 하는 동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하기가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누워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때요? 자, 이것도 그죠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약간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에 힘을 좀더 많이 주시고 물병을 잡을 때 그냥 똑같이 힘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에 힘을 좀더 많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깨 이쪽이 훨씬 덜 아파요 그 제가 앞으로 미는 동작 할 때는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을 이용하겠죠 이런 분들 근데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자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 힘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들었다 내리면 어깨가 덜 아파요 자 이것도 일종의 미는 동작이죠. 누워 있으니까 이게 미는 동작이 되니까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에 힘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이 어깨가 안정이 돼요, 또. 자 누워서 하는 일을 보면, 미는 동작이 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위로도 하지, 위로만 하지 말고, 또 약간 머리 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 어, 이 윗부분, 이 근육이 안 사용되고, 이 겨드랑이 쪽 근육이 사용되죠, 그죠? 어 팔꿈치하고 겨드랑이 쪽 근육이 사용되면서, 팔꿈치에 약간 도움이 되고 똑같이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물병 물병의 자세 위치를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옆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잠들었다 이렇게 늘어다 보시고 그러면 팔뚝 통증이 점점 약해져 간다. 근데 하여튼 때로는 이렇게 완전히 젖혔어도 이렇게. 이렇게 팔꿈치를 꺾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쭉 펼쳐서 이렇게 한다든가 혹은 밀어주는 동작 밀어주는 주는 동작이 당겨주는 동작과 균형을 맞춰야 돼요 자 오늘 핵심은 밀어주는 동작과 이게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제가 요거는 뭐 며칠 전에 동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 팔을 쭉 펼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계속 아프면 이제 모든 팔 운동에 있어서 이제 부담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못하게 되고 그죠 어. 어 이런 부분인데 자 자발 운동을 이런식으로 해도 됩니다 후. 이제 맨손을 할 때도 그죠 맨 이렇게 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보면요 어, 맨날 이렇게 만 하고 또 요요 요두 요 가지 동작 막 계속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어깨가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팔을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옆으로도 뻗어 주고 자, 뭐 오른팔만 흔들어야 된다 하면 이렇게도 흔들어 주는 거예요 후, 자, 끝까지 이렇게 뻗쳐 주면 자, 주먹 위치도 잘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뒤집어서 었 그죠? 손바닥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후, 후, 후, 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어깨 윗부분 어깨 통증들이 서서 잡혀가고 팔뚝 통증들이 서서히 풀어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전형적으로 일단 한국인들이 특징이 나와요 또몇번 해보고 안 없어지네 뭐 이렇게 또 빠르게 결론을 내버리는 려 여러분도 해보면 그러니까 뭐 한, 한 3분 5분 정도라도 해보면 분명히 통증이 약간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저도 항상 제가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아주 미세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붙들고 늘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막 빨리빨리 이랬으면 저도 이런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동작을 하실 때나 이제 뭐 모래주머니를 적용한다 어떤 운동을 한다 뭐 탈모 치료를 한다 뭐 허리 운동을 한다 이럴 때뭐 해보고 뭐 효과가 없네 뭐몇번 해보고 효과가 없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 미세한 변화들을 느끼려고 약간 노력을 해 줘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분명히 이쪽에 통증이 이렇게 하는 거 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하면 통증이 심한데 이렇게 하면 통증이 자꾸 강해지는데 이렇게 하면 통증이 오히려 약간 줄어든다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동안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게 제이좀 저게 된다 그러면 강화적으로 제가 이제 장가스 제거법에서 여러가지 운동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제 팔꿈치를 대고 이렇게 펼쳤다 이것도 손바닥을 대고 되요 이렇게 이렇게 주먹을 쳐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 하면 이 팔뚝 바깥쪽 팔뚝이 아니고 이 겨드랑이 쪽 근육을 사용하니까 점점 이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 근육이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아야 어깨 통증이나 팔 통증이 없는 거지 한쪽으로만 계속 피가 이동을 하면 그쪽만 계속 커지면서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깥쪽과 안쪽을 균형을 맞추려는 그평상시의 운동을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제가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뭐 여러분들 고생시키려고 올려드린 게 아니고 <웃음>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운동들이 많아요 그런 운동들을 안하면 결국은 병이 생기게 되고 언젠가는 이제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들을 하나 하나씩 보시면서 제가 그걸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면 진짜 뭐 12시간짜리, 24시간짜리 동영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목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을 시켜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냥 일주일에 한 개씩, 두 개씩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동작들을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운동 시간에 그 제가 항상 균형을 맞추라고 그랬죠앞뒤위 아, 아래 운동을 머리도 뒤쪽 앞쪽 오른쪽 왼쪽 하여튼 모든게 균형이 맞아야 사람이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잃으면서 모든 건강이 무너져 가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여튼 이렇게 오늘 동작은 미는 동작 그리고 또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팔을 약간 젖혔어 그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하는게 아니고 뒤집었어요. 그죠?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안 뒤집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로 정도 바꾸고, 좀더 욕심이 생기면 약간 뒤집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어깨가 한결 덜 아파요. 그리고 또이 뒤쪽으로도 이렇게. 저도 예전에 이 팔이 이 뒤쪽으로 안 올라갔어요. 팔이 뒤로 안 올라갔어요. 근데 계속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올라가도 전혀 통증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전에 제가 왼팔이 요 정도만 봐도, 어, 뭐 이래, 경각골 쪽이 막 아파서, 가지를 못해서 옷도 잘못 입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운동을 골고루 하다 보니까 모든 근육이 살아나면서, 더 이상 이제, 뭐, 어깨 통증 때문에 뭘 생활이 불편하다, 어깨가 운동을 못한다, 이런 거는 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때, 그때 약간 통증이 올때 저는 빠르게 대처를 해버리죠. 뭐, 이렇게도 운동하고, 혹은 이렇게도 운동하고, 또, 계단 잡아당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해서 막 잡아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잡아라 운동, 다리 동작과 팔 흔들기와 머리 흔들기, 호흡법, 어, 이렇게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럼 오늘 하여튼 저기, 팔이 아프셔서, 운동을 못 하신다라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냥 뭐, 제가 팔, 어깨 통증 이런 거 동영상 사실 굉장히 여러 개 올려놨어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한 4개, 5개까지도 올려놨는데, 그 방법으로도 안 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한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 그렇습니다. 아또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들뭐 후원 얘기는 자꾸 이렇게 하는 게 그르, 그렇게 좋은 것같지는 않아요. <웃음> 하여튼, 제가 후원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 그건 분명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